든요 그렇지. 이게 뇌에 딱고체커가 되면 처음에는 더듬거리면서 천천히 할수 있지만 결국 이게 해화야 회화. 회화하고는 따로 외가그 사고체계가 어느 체계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지.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 했어요. 스타팅 포인트는 직독식해야 해. 그래서 직독식기가 중요한 거야. 누구나 다 직독식해야 하고 떠들 수는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공부했을 때 미칠 영향 결과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니 자 여기 봐봐 해석 해석연습 35여서 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포인트를 이걸 잡을게요 왜 이걸 잡냐면 자 무슨 뜻이 었어요뭐 뭐? 좋죠 이게 독해에서 중요하니까 나는 거야너희들 놓치지 마 독해지문 속에 주제관용이 나왔다 빈칸이 나왔다 요약이 나왔다 요거 어디냐면 너희들 지문 42에 42번 문제 후반. 끝부분에 그 나와 있지 않나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42번. 17쪽 42번에 2분 외엔. 보이지? 그치? 이거 박스 치고 해석연습 35라고 메모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리고 너희들 이거 연습만 하면 돼. 집도 지켜. 자, 조차도가 왜 중요할까요? 뭐, 뭐, 조차. 강조 표현이에요. 이게. 2분 자체도 강조 표현이야. 거기다가 얘가 꾸며주는 말. 즉, 여기서는 뭘꾸며주냐면 웬이 끄는 절을 꾸며줬거든요. 웬 mm. 절을 꾸며줬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웬 절. 웬, mm. 웬 절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어도 나오고 또 모두 나온다는 얘기야. 쭉 가다 보니까, 어, 동사도 나오고. 연결되죠? 스페셜리스트 복수니까 익스프레스에 ES 안 붙어져, 그긴 어, 내 목표 나오고. 이렇게까지. 음. 이게 웬 절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꾸며준 게뭘 꾸며주냐면 한 단어를 꾸며준 게 아니라 웬이 끄는 시간부터 를 전체를 꾸며준 거야. 이러이러 할 때조차도 mm. 이렇게 되는 거야. 직통직치할때 뭐라고요? 뭐뭐 조차도. 그 다음에 때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되잖아. 하나씩 끊어볼게 내가. 자스페셜리스트뭘 거야?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동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요런 수식어들 내가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 일곱가지다섯가지뭐 이제 개수는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훈치 수식어들 좀 했잖아 그래도. 그지? 뭐 형용사고도 있었고 현재분사고, 과거분사고, 투구정사고 전명구 다일지이다음에 그 절도 있을지관계동사도 관계부사절 관계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명소를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이전명구 아니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이전명구 단위가, 그리고, 뭐 전지사니까 당연히, 에, 어. 뭐, 뭐, 있어서, 뭐, 뭐, 에, 서, 이런 식으로 가면되고요 자, 몇몇 복잡한 분야, 까다로운 분야, 이렇게 되겠지. 왜주면 뭐, 뭐, 뭘까요? 뭐, 나누기 술련, 면 IT 분야라든가, 이런 거 복잡한 분야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몇몇 복잡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뭘 표현한대요? 표현하다죠? 표현, 표현할 때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들, 당연히 그들은 누구니? 예지 그치? 그치? 어, 이렇게. 자, 저명구까지 묶었어. 명구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우리 목요일날 공부하는 거를 화요일날 공부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후치 형용사 또는 후치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명구야. 이걸 우리 이름에서 전명구라고 합니다. 요면 전치사 포스 명사 나왔잖아요. 전명구라고 한다. 여기 전치사에 걸, 걸맞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필드죠? 명사. 거기까지 해석되죠? 자, 뭐뭐 좋죠? 이게 왜중요한지는한번 자, 지문 속에서 이분이 이끄는 그런 시간국 사들의 강조 표현이 뒤에 주절과 연결되면서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필자의 주장이거든요. 42번이 주장이에요. 숫자의 주장. 관련성이 있는지. 이 강조 표현이라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뭐다? 어, 이런 문장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좋아, 나. 다음에 밑에는? Any. More. 이렇게 왔어그 다음에, Ben. 와 자, 혹시, 너희들, 이런 구문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As, is, no, more, e, a n she is, d. 이런 부분 본 적이 있니? 어렵지. 뭐 바뀌었죠. 당연못 바뀌었죠. 이런 부분이 여러 중학교 과정에서 나올 리가 없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거의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Yeah. 노모가 no 붙어있을 때와 떨어질 때인데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건 뭐냐. 노모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NOT ANY 거든요.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NOT ANY 두셔요. 노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가락을 쳤죠? NOT ANY. n o 이렇게 보이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저 똑같은 구문인데 구문만 다시 써볼게요. 이 만약에 이걸 찢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NOT B가 여기 나오고요. B가 B가 여기다 왔어? 막... 어디 있어? B가 여기다 왔어? B. B. A는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A. 그 다음에 유주 센텐스죠 어. 그 다음에 뭐하냐면 컴플렉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B 같은데 여기가 음. 맞죠? 컴플렉스. 여기, 여기가 B 같아요. 센텐스죠 이쪽까지 B. 이게 뭐예요? C예요. 근데 C는 똑같으네요. 여기 이 e, 대의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D도 사실은 어때요? 똑같죠. 왜? 얘가 받는 게 뭐죠? 어, 이거 받는 거예요. 대동사니까 일반동사 이하를 받았을 거 아니니? 그래서 유 s 센 s e n t e n c e 받는 거야. 복잡한 문장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한다. 그치? 어? 와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겠지 너희들 은 이제. 잠깐 어, 여기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나, be, 해두면, any more than,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any more than, 이런 식으로. c is d. 자, 이거를, 여기서는 꼭 적용을 안 시켜도 해석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구문이 나왔을 때, 이 구문을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으면 되게, 어,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해주는 거야 자, 이거 뜯뜯어 적어볼게요. 자, 얘는 아니라 A는 B가 아니라 식동식해다. 그다음에 C가 D가 아닌 것처럼. C가 D가 D가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자요렇게만 메모해 꽤.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제 고래 공식 응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고래도 물고 물고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요. A horse i s n o more. 그다음 뭐야? A fish i n 이런 식으로. Mm. 알겠어? A whale, whale. A whale 고래가 is, no more, a fish, 물고기가 아닌거죠. 앞에서 구들 내려가도 상관없으니까. then, 다음에뭐야 a horse, 다음뭐야요 is, a fish, 근데 a fish는 생각되잖아 그렇게 써주면 고래 공식이에요. 아, 그래. 말이 물고기가 아닌거죠.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야. 고유도물이죠 그죠? 어, 물고기 아니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 결국 그들은 결국 뭐야? 복잡한 문장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와 a 가 B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 봐봐 A는 B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 A는 B가 아니다. 복잡한 문장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전문가들이. 뭐와 마찬가지로? 봐봐 전문가들이 뭐?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봐봐. 크,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 2분의 1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2분의 1이. 여기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쳐 볼게요 이거 시간 부사들이니까 이렇게 쳐 볼게요 when talking about what w o u had for what lunch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 봐 when talking 원래 주어동사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요동사를 ing로 바꿔버린 거야 일종의 분사 구문처럼 우리 분사 구문이 ing죠? 그럼 ing 앞에다 접속사만 넣어준 꼴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뭐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이분 e when 절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w h e n 을 넣어준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쪽에 병력 구조처럼 같은 구조로 서로 비교해라라는 의미에서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터키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 누구와 얘기해? 뭘 얘기하죠? 워러 해보. 워러 해보는 뭐니? 뭐, 무엇을 먹어야 될지. For lunch, 점심 식사. 로 점심 식사로 뭘 먹어야 될지 <웃음> 얘기할 때 바로 뭐? 그렇지. 복잡한 문장을 서안 쓰. 안 쓰죠? 아까봐. C가 D가 아닌 것처럼이라 으니까 복잡한 문장을 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b 가 아닌 것처럼 이라고 지켰습니다. 알겠어? 어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자 다시 전문가들은 뭐한다고요?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돼? 사용하지 않는다. A가 B가 아닌가?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느낌. 여러분 이게 느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희들 최창서 해석 해설지를 뒤적뒤적거려 봐도 요 구문을 정리해주거나 이 구문식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의역해 놓은 거예요. 번역해 놓은 거야. 너희는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나와 같이 공부하는 동안 지금 내가 지금 칙독칙해라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절대 이게 금기사항이야. 이러면 영어를 망치는 길이야. 너희는 번역가가 아니야. 그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뭐학위 따고 뭐 이래가지고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석사 받고 박사 가져가고 그때 그때 영화 평론가가 되든 아니면 뭐 어, 영어 자막 처리할 때 이런 일들을 하든 알바로 그때 상관 없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배우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독이야. 번역은 번역하지 마. 해석하는 거야. 근데 해석은 그냥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집독지켜야 되고 반드시 집독지켜. 직독직해. 내가 집독지켜는 아주 엄격하게 내가 시간에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주고 숙제용까지 내잖아요. 과제물로.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 포인트 안 잡으면 부담이 교 때가 허맨는 거야. 고등학교가번째에구 어? 구상...